이야 기타는 간질 않는데요이게 무슨 기타일까요 베이스가 생겼는데 앞쪽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 부각산 입구가 이제 스카이로드 스카이웨이라고 하죠 부각스카이웨이 도로 입구가 나옵니다 와 거기 갔다가 이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, 지금 이제 소유색 타이어를 열어하겠습니다 갑시다! 오, 눈 아직 안 나갔어요, 이쪽은. 조심해야 됩니다, 이런 거. 여기서 이런 데 지금 조심해야 돼요. 네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제 은지를 만나러 신도림을 갈건데요 신도림에서는 저희 친구들 은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뭐 맨날 <웃음> 친구들이랑 맨날 노는 것 같아 근데 제 친구들인지 은지 친구들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방식턱이한세개 정도 있어요 그방식턱들만 조심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지나서 방치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저희들만의 이제 약간 인사 예절 같은 게 예절이라고 해야 되 인사법이 있어요 그냥 가다가 바이크를 이제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보이면 그럼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손을 흔들어줍니다 약간 이런 게뭐 어 문화처럼 어 문화처럼 좀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게 가다가 보이면 안녕 하면은 저쪽 분도 안녕 <웃음> 재밌어요 여기 방치석 있어요 조심해요 Thank <music> you.